새로운 파라다이스를 찾아서 진짜, 진짜 문제없는 개발적 들어가고 점점 느면겠는데죽 빠진다 조금 전에 얘기 나갔는데 미얀마에서는 이런 길을 뭐 4시간 5시간 달려야지 나온다는데 걸어가고 있죠 아따 그거 봐라 이봐 뭐 길에 걸렸어 음악 소리 들리고 이게 아들이죠? 와, 정글 속의 정글이다 진짜. 병마나 어디 갔냐 병마나. 와우 와우 와우 탄성이 막 나죠? ,이? 와. 야숨는데들걸 어떻게 찾아와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무시네 이야 아 좋네 기가 막히네 아우 어, 어, 미끄럽겠다 조심해 와 아. 키자잉저기무자이 깊어요 가지고와저기딱 깊어요 마도잉 도돈이 여지없이 낚시 연염맨 정신없어 네 어? 야따아 기다려 아휴 뭐 그렇게 미끄럽는 않네 아, 좋아 아미끄러운네 이거 누가 만들었구만 이거는건마편에서 가봅시다 햇살 주을때기가막게 있는데 색깔이 인기가 많이 끊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우 어, 펌프아 여기 이제 물을 쓰려고 이거 만들어놨네 이게 이렇게 펌프를 아물대 쓰는 곳이구나 이게 음. 아야봐인지가 얼마나 큰 녹조가 들어있는 것까요 녹조라는 애겠또 야, 맛힌다 야, 맛힌다 어쩜 이렇게 느끼할 거의. 와, 이색깔감가 오십니까요? 이게? 와. 이거, 와. 좋다? 뭐, 불어요? 아. 이거 얼마니 고구미! 소세지! 얘라 야. 아, 아저불쌍하다 아. 왜? 죽으세요. 가자 아이 너무 좋다 고구마 냄새 다시 나나 차야야야야다다로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야 여기서도 배달 가능이라는 거야. 쏨따뭐 가양 야 전화하면 배달까지 오는 이곳 바로 야참 멋있다. 배달돼 해준다 여기도 그럼 아, 여기다가 김밥 양념치킨도 써놔야겠네 오오나 oh! 잘구들 и 전인데 엄마 탔어요. <웃음> 안 떨어져. <웃음> 한번 씻어가지고 잡았어 바로 그 10% 올라가는 겁니다 놓쳤네 아 놓쳤어 아 놓쳤네 어 아, 황당해요 이거 아케 한끈 했네 또 송사리 비리를 해 먹어 볼까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입으로 콕 집어넣어 입으로 콕 집어넣어서 구멍까지 꾹 집어 넣 아가비로 집어야 되는데 집어넣어 쭉 넣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구워주세요. <웃음> 도도가 잠옷 송사리 살살 구워갑니다.